네, 안녕하세요 n 지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인터랙션 부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레이캐스트, 그러니까 즉 카메라에서부터 그 레이가 어떻게 빛을 쏘는 거죠. 빛을 쏴서 이 빛이 그 장면에 있는 지오메트리라든지 어떤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피킹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픽스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유니티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임플레멘테이션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어, 일단 그인터랙션에 레이 캐스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씬이 나오고 저는 씬을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왼쪽은 카메라, 카메라니까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보셔, 그라운드도 뭐, 있고요. 예, 당연히 콜라이더가 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큐브, 큐브 여기 있는 큐브이고 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그 가상의 게임 오브젝트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메인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엔트리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학습해 왔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이것도 메쉬 클라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라이트랑 카메라는 기본입니다. 예, 카메라만 살짝 뒤로 더 빼줘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 가셔, 가셔 가지고 메인에서 지금 그, 그 시샷 이 하나 이제 그 들어가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어 이렇게 그 코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열리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너무나 더잘 알고 있죠. 어쨌든 유니티는 게임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사실 모노 비에비어라는 거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뭐 스타트, 구, 업데이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볼까요? 여기. 뭐, 마우스, 뭐, 다운, 엔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도. 음, 스타트 업데이트 있고요. 뭐, 어, 이게 레이트 업데이트, 마,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우리 업데이트라든지, 이닛, 아, 스타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노비에비에서 왔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업데이트는 뭐죠? 매번 실행되는 거지, 매번. 매 게임 루프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은 카메라, 카메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스태틱으로써 카메라 메인 하게 되면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카메라, 여기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의 메인 카메라, 그쵸?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 요 카메라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어,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 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인풋, 얘도 이제 스태틱이죠. 예, 그래서 마우스 포지션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마우스 포지션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요 화면 쓴 요, 요 마우스 포지션. 보이시죠? 요 커서. 이 팔자를 그리고 있는 요 커서가 이제 그러, 그 값을 어떻게 갖고 오냐, 유니티에서 요런 식으로 갖고 온다는 거지. 인풋에서 마우스 포지션. 하게 되면 얘가 벡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로 갖고 오는 거지. 예. 요런 식으로 갖고 올수 있다. 레이랑 뭐 벡터랑 같은 개념이니까. 물론 이제 캐스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음, 일단 요것만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커맨드 아웃을 한 다음에, 어, 디버그, 디버그, 그 다음에 로그, 예, 로그 해가지고, 레이 해서, 투 스트링 해가지고 한번 보죠. 음. 자, 컴파일이 끝났고요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제가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예, 지금, 일단 디렉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리진 포인트는 여기고, 얘는 아마 카, 카메라 포지션이랑 비슷하겠지. 0,9.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예, 동일하죠. 오리진이니까. 그럼 디렉터는 이제 벡터겠죠. 방향이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한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장면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도 있고 스피어도 이렇게 있었죠. 예,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있었지.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오리진이 되는 거야. 그쵸? 카메라가 오리지, 오리진이 되고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제 투영하는 이제 좌표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영이 되겠죠. 카메라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우스 포지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스크린이 어떻게 레이로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스크린에서, 이 스크린에서 내 마우스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얘에서의 라인을 그리고 이 라인이 쭉 연결되는 거 안쪽까지. 해서 아, 이게 이 박스를 히트를 했네, 안 했네를 아는 거지. 내가 마우스, 만약에 마우스가 여기가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디렉션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와서 여기 어딘가를 히트하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더좀 좀 편하게 설명해 주는 제 다이어그램을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갖다 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스크린, 이제, 뷰에서 월드 좌표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화면이자, 지금 이 2D. 여기 0,0부터 시작한 이 2D. 요게, 요거라는 거죠. 요, 거 요, 요, 요, 사각형. 그렇죠 요,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2D 스크린 좌표계에서 지금 내가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이 3차원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요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쉽게 보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 스페이스가 있죠. 예, 화면 스페이스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가지고 노멀라이즈 디바이즈 스페이스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클립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젝션 있죠? 퍼스펙티브로 왔다 갔다 하고 디바, 디비전을 나눈다 이런 공식들 있죠? 그 다음에 인버스 프로젝션 시키면 아 아이, 아이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월드 좌표계 월드 좌표계에서 로컬 좌표계 그쵸?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거지 이게 지금 월드 좌표계가 0,0,0 그래서 얘자체에도또 로컬 좌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로컬 좌표계 얘를 부모로 삼아서 또 뭔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 좌표계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잉 공부하신 분들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드 좌표계가 있고 그냥 각각 로컬 좌표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벌텍스들도 이 로컬 좌표계의 기준에 갖고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월드 좌표계를 컨트롤 함으로써 모든 로컬 좌표계는 동일해. 지오메트리의 월드 좌표계가 바뀜으로써 모든 로컬 좌표계의 어떤 계산들이 달라지는 거지. 화면에 뿌려지는 공간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이제 프로젝션을 좀 하이레벨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결국에는 그 레이를 갖고 온 거다 라고 한 거고 아주 좋은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웹젤이나 오픈젤로 만들려면 이거 다 일일이 밖에 맵틱스 칼큘레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해놨어,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physics 레이캐스트라는 음, 방식으로 서 해서 이 레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out은 문법 배웠을 거예요. 이게 끝났을 경우에 이게 v a l i e 이 함수가 끝났을 경우에 이 out에다가 return value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it도 사실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미리 만들어 놓고 메모리를 assign 해 놓고 out 키워드를 써서 같이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은 얘가 성공을 했다고 친다면 true가 된다고 친다면 이 안에 게 들어가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들은 hit 안에 있겠지. 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히트를 찍어 볼까요? 자 히트 히트를 투스트링으로. 음. 자 그다음에 일단 쉽게 쉽게, 쉽게, 쉽게 갑시다. 예, 이게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만 좀 여러분들 가지면 좋아요. 자. 제가 어 지금 얘는 지금 계속 루프가 되고 있죠. 계속 뭐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자 여기는 지금 오, 마우스 올리니까 허공이니까 아무것도 투영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올려가는 순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얘를 잡아가지고 콜라이더를 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리어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콜라이더가 있는 데는 붙을 거야. 이제. 잠깐만요 내가 클릭을 안 했다. 다시 죄송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는데 내가 이9에 올라오니까 9. 9에 올라오니까 지금 9가 이만하니까 이건 얘는 사실 미집으로 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시랜드를 끄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고요. 엑시트 하면 안 되고 되면 올라오니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화면상에 그려지는 건 화면상에 그려지는 거고 이 충돌을 감지해주는 거는 반드시 메시 콜라이더가 붙어있어야 돼요. 얘도 지금 메시 콜라이더가 붙어있고요. 만약에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다. 그럼 더 이상 충돌 감지가 없겠지. 봐봐요. 레이캐스트를한 다음에 히팅되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히팅되는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켜줘야 된다? 뭐그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어 이렇게 커멘트 아웃을 해보죠. 이것도 이렇게 옵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봐보세요. 지금 히트된 오브젝트의 콜라이더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이 그라운드라고 친다면 이거를 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가 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게임 오브젝트 뭘 붙여요? 어, 메쉬 필터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콜라이더 하나 붙였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캐스트를 딱 했을 때 여기 카메라에서 레이가 빛을 그러니까 쏴가지고 어떤 특정 지오메트리가 닿았어 그럼 얘가 단계에 뭐가 닿냐면 콜라이더가 닿은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이캐스트 했을 때 리턴밸류에서 우리는 얘의 콜라이더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콜라이더에 접근했어요 콜루전 돼서 그 다음에 이 콜라이더는 뭐에 어, 딸려 있는 거죠? 부모가 누구죠? 게임 오브젝트인 거죠. 게임 오브젝트는 어떤 프로포티를 갖고 있다? 네임을 갖고 있다. 우리 배웠어요. 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지금 얘가 콜라이더가 있고요. 얘를 타고 올라오면 그라운드라는 걸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라운드 뭐 11이라고 해볼게요. 그라운드 11, 네임이. 그러면 음, 자 그라운드 11, 반드시 꺼주고 해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그라운드 11이라고 친다면 이제 요걸 하라는 거지. 자 볼까요? 레이가 그려지는지 보죠. 들어와가지고 자 플레이 했고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음.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그이 박스가 따라오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특별히 오른쪽에 화면 보면은 그리, 그리,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하얀색의 레이가 캐스트 된 게. 네. 자, 이렇게 음. 자, 지금 얘는 지금 디텍트가 안 되는데, 얘도 지금 그라운드로 바뀌었을 거야. 보자고요. 그라운드. 그라운드, 얘도 그라운드 11로 바꿔줘. 테스트니까. 자, 다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 여기다가, 오,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아, 이게 나오죠. 자, 좋습니다. 어 작동이 원하는 대로 되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또 한번 리딩을 해보죠. 음, 일단 히트를 통해서 아, 마우스를 포지션 값을 던져서 스크린에서 그 레이를 찾아왔고요. 이 레이를 바탕으로 레이캐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가 히팅했는지를 찾았어. 예, 결국에는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게 3차원 공간이고 여기 사각형 박스가 있고 스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화면상에서는 얘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2D 스크린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마우스를 내가 여기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기준으로 히트를 쏴가지고 레이가 갈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레이가 얘 지오메트리랑 부딪혔다고 친다면 얘를 리턴해 주는 거지. 그쵸? 즉 다시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레이를 쏴서 왜냐면 카메라 중심이 되니까 쏴서 이 각도를 알거 아니에요. 3차원 공간에다가 레이를 쏴서 오브젝트가 교차하는지 교차하면 얘를 리턴해 준다는 거지. 콜라이드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갖고 온게 여기다 담는 거지. 히트에다가. 해서 콜라이더의 게임 오브젝트 네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름을 출력을 해 주고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어, 게임 오브젝트 있죠?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히트의 포지션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인 즉슨 어, 내가 만약에 뭐뭐 뭐 이런 별표형의 게임 오브젝트가 있다면 게임 오브젝트 중심점이 이거라면 여기 히트 됐을 때이 오브젝트 e,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매치시키면 이 별표가 여기 안에 오겠지, 이렇게. 근데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오겠죠? 그래서 이게 딸려오는 거야. 자, 볼까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시키고 보면은 마우스가 딸려오는 이유가 그런 거 있죠? 계속 따라다니잖아, 요 나를. 그 이유가 이 지금 히트 했을 때의 중심점이랑 이 박스의 중심점이랑 이제 같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볼까요? 메인 가서 스크립트에서 큐브 들어갔죠? 지금 이 큐브가 연결돼 있는 거야. 예. 네. 이 큐브. 이 큐브가 어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연동되는 거죠. 이배리어블은 뭐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폼의 룩룩룩에시라는게 있어요. 룩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의 그 로테이션을 해 주는 건데 어, 보시면 노말 노말 디렉션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박스의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을 바꿔 준 거지. 이게 만약 에좀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또 예제 찾아보면 좋고 이렇게 가루 열어 보면은 나오죠. 총네 가지 방법이 있죠. 만드는 게 그래서 위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헬퍼 파일이 있어요. 음. 우리가 썼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월드 포지션 줬고요. 월드 포지션 줬고 그다음에 벡터를 주는데 노멀 업이죠. 위, z 트축 아, 위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브젝트 돌아간단 말이지. 예.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썼고요. 지금 우리 그 히트는 히트의 포인트는 워낙에 중심점이고 그 다음 히트의 노말벡터 노말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노말벡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면을 하나 잘라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레인 하나 만들고 여기다 제가 스피어 하나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 레이가 이렇게 되면 은 박스는 이렇게 되겠지 왜? 노말벡터가 이쪽이니까 박스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위, up이 어, 그러면 만약 히트를 여기다 쓰면은 노말벡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박스가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위의 면, 이위의 면이, 이위의 면처럼 이렇게 이쪽을 향했지. 이 스피어의 노말 벡터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하겠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노말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 어태치된 게임 오브젝트의 그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을 시켜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든다? 이 굴곡에 맞춰서 움직이는 박스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큐브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큐브 하나 큰 거. 그래서 큐브 하나 큰게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스케일. 스케일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0,0,0으로 일단 주고요. 음. 너무 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짝 놔둬볼게요. 예. 네. 좀만 더 키울까? 오케이. 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얘도 다 콜라이드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아, 얘도 이제 그라운드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라운드 11이라는 걸로, 그라운드 11로 해주고요 음.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사실 이걸 좀 바꿀 수 있나? 큐브에, 음, 그냥 합시다. 귀찮다. <웃음> 플레이 시키고, 어, 나중에 컬러 바꾸는 거 우리 배웠나? 다 까먹었네. 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붙으면 이렇게 붙겠지. 벽을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고, 다시 이렇게 돌고, 90도로. 다시 이렇게 90도로 돌고, 이렇게 돌고, 돌고. 이것들이 이제 노멀 벡터로 이제 오브젝트를 오리엔테이션 시켜준 거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하나 있었어요. 게임 오브젝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예, 막 이벤트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스타트라는 것도 있고요, 업데이트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면 우리 마우스, 뭐 엔터, 혹은 마우스, 뭐 엑시 똑같네. 그다음에 뭐 프레스, 그다음에 마우스 업, 막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얘한테 달아놓은 거야.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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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놓고 수많은 개별자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 제가 이거 왜두 개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냐면 똑같은 작업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이걸, 이걸 하이브리드하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뭐 CAD 시스템이라든지 게임 엔진이라든지 뷰어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취할까에 대한 장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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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마우스를 피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니티, 유니티는 지원이 된다. 사실 뭐 오픈젤, 웹젤, 뭐 여러 여타 3D 그래픽스 쪽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확장하는데도 그다지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은 아,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도 챙겨 가질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맞춰서 쓸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 그방법론들을 코드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 중에 또 하나의 파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